네 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여러분들께 이번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파워포인트 디자인은 바로 이런 유튜브 느낌의 파워포인트 디자인입니다 어떤가요?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죠? 자 이것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제 배포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형식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거의 실사 형식으로 만들어 본 페이지가 이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넘기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뭔가 진짜 홈페이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보는 듯한 이런 느낌도 들 제가 직접 다 제작을 한 거예요 자 이런 느낌들을 이제 다 사용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모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블랙 스타일의 파워포인트 디자인도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. 여러분들이 편집해서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. 자, 이렇게 그래프를 넣어서 진짜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만든다면 이런 형식으로도 만들 수도 있겠네요. 그리고 사진 중간중간에다가 유튜브 아이콘도 집어넣으니까 꼭 영상을 재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자 이렇게 아이콘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굳이 옆 왼쪽에 이게 필요 없다 하시면 진짜 아예 옆에 없는 형식으로도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런 형식 어떤 거든지 쓰실 수 있는 ppt 니까요꼭 이거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 있는 이 ppt 제가 유튜브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에서 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시일 내에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세상 이지쌤이었고요 여러분들께 아주 멋진 PPT 디자인 앞으로도 자주 자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